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팍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면 상단을 탁 터치하면 점세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자막란을 선택을 하셔서 한글 자막, 그 영어 자막, 또뭐 자막 없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드디어 오프로치가 시작이 됐는데 그중에서 옥스핀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프로치에서, 옥프로치 말고요. 어프로치에서는 백스핀만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백스핀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옥프로치에서는 아웃스핀이냐, 인스핀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페이치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얼음판에서 쫙 돌려가지고. 옆을 치면서 인스핀을 주는 내몸 쪽으로 당기는 스피인을 주는 그런 인스핀 또는 뭐 아웃스핀 이러한 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 보셨을 거예요. 뭐안해 보셨다면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뭘 소개를 해 드릴 거냐면 지금은 제가 웨지를 들고 있지만 인스핀 아웃스핀이 어떻게 스윙이 접목이 돼서 어, 활용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도 아웃스피 어프로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점을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옥프로치 특히 옥스핀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웃스핀인스핀에 스피,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아웃스핀일땐 인으로 빼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공을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을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요 페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돌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느낌을 훨씬 더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요. 제가 먼저 아이언을, 지금 7번 아이언이거든요. 7번 아이언인데 7번 아이언으로 이제 옥스윙이니까 당연히 이제 오른발 쪽에 있고 툭 때려 볼게요.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가겠죠 왜냐면 돌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로프트도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한게 아니라 이공에뭐 사이드 스핀 이긴 하죠 사이드 스핀 인데 아웃 방향으로 주느냐 인 방향으로 주느냐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을 보세요 자 아웃 스피니 에요 인에서 이렇게 해서 아웃 스피니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아, 50강이 끝나면 이 활용하는 법도 알려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와, 이제 스윙이 뭐이 레벨우가 완전히 달라지죠. 레벨이 막 급상승하면서 막 그렇죠. 자, 봅니다 다시. 옥 스윙은 안으로 빼서 바깥쪽으로 쭉쳐 주죠. 이럴 때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는 아웃 스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인스핀에 대해서 어차피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웃스핀 주는 거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센터 센터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인사이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아웃스핀을 쭉 주는 신용을 한번 제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 털어라든지 저쳐 때려라든지 그런 손목 액션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옥뱀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인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웃스피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접어 펴도 해당이 되고 손목도 약간 털어의 느낌이 들어가죠. 자, 또서 있지만, 인에서 이렇게 해서 아웃스피을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윙 크기가 크지 않고 기술만으로도 얼마든지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요정도 하다가 조금 큰 스윙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볼링처럼 이렇게 해서 쭉 약간 각도가 훨씬 커지겠죠 아웃스피인 느낌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한뭐 250이면 50, 2 4 0 40그 정도로 해서 플레이를 여러분의 거리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웃스핀이에요. 그러면 어프로치에서는 보통 뭐 백스핀만 얘기를 하지만 옥프로치에서는 이렇게 섰을 때 기본적으로 옥프로치는 러닝 옥프로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팽이로 이렇게 해서 못 구르게 하는 게더 좋은 스킬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어, 더 이상 이거 굴릴 수 있는 옵션이 없을 때 사용을 해야 하는 게그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세운 상태에서 인, 팽이를 치는 거예요. 굴러가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서 이렇게. 또, 아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그 오프로치를 하기 배우기 전에 어프로치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 번쩍 들어서 이런 걸로 실수가 나요. 뭐 이건 아예 저는 정체불명이라고 생각해요. 뭐 위에서 뭘 어떻게 해 갖고 또꽉 잡아 갖고 이거 하느라고 막 거리도 못 맞추고 그러는데 이제는 주도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 내용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은 퍼팅까지 적용이 돼요. 벙커샷도 적용이 돼요. 아웃스피, 인스핀 지금 드라이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퍼터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보세요. 다시. 안으로 빼서 밖으로. 그럼 터치가 얼마나 소프트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프트한지 몰라요. 다시. 안으로 빼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그대로 팔꿈치가 접어지는 느낌. 팔꿈치가 접어지는 느낌. 펴는 느낌. 안쪽으로 접어지는 느낌. 펴는 느낌. 다시 팔꿈치가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접어진 느낌, 펴지는 느낌. 그래서 공을 똑바로 스퀘어로 맞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클럽 페이스에 의해서 스핀을 이렇게 주는, 스핀을 주는 이렇게 아웃스핀으로 해서 드로우스핀이 걸릴 수 있게끔 안으로 빼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공을 굴릴 수 있는 액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웃스핀에 대한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어프로치할 때 여기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웃음> 이게 이리가 이것까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티안 나게 해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러닝 어프로치할 때는 거의 티도 안 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냥 똑바로 쳐도 되는데 그렇게 아웃스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뭐 제가 그인스핀에 대한 레슨을 진행을 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스핀은 여기에서 있는 경우에 팽이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팽이 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띄워치기도 좋고 그리고 볼을 갖다가 세우기도 좋아요 그런데 아웃 스핀 지금까지 우리는 어프로 치는 전부 다뭐 이렇게 땡겨 치거나 뭐 스퀘어로 만들거나 그런다고 했지만 이병 프로는 지금 똑바로 치고 그게 아니라 아웃 스핀 먹이고 그 다음에 해해서인스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익숙해지면여러분들이 똑바로 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약간의 인아웃을 선택을 해서 저같은 경우 는 약간 아웃스핀을 선호하는데 여기서 똑바로 쳐도 이런 식으로 쳐서 굉장히 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들은지러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핀 아웃스핀 이건 진짜 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노하우를 다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프레셔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웃스핀 또 그대로 만든 상태에서 인스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5프로치를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7번 아이언 물론 이제 뭐 9번 아이언 피칭해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잖아요. 센터가 보이질 않아요. 가운데가 보이지 않고. 그냥 딱 어드레스는 했지만, 실제로 내 스윙 패턴은 이렇게 해서 아웃 스 핀을 즐겨 치는 선수들은 이렇게 아웃 스 핀으로 밀어 때리는 그런 패턴의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스 핀을 선호하는 선수들은 어찌 됐건 간에 인스 핀도 어~ 스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깎아 치면 이 아이언 같은 경우 우측으로 팍 튀어 나가기 때문에 약간 클럽 페이스를 닿는 그런 느낌을 하고 팽이. 행위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인스핀 아웃스핀을 가르쳐드리면서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죄다 쥐어박어요. 죄다 지어박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웃스핀, 인스핀, 아웃스핀, 인스핀. 이게 무슨 스핀이라고 했어요? 즉 사이드스핀이라고 했죠. 사이드스핀인데 손목을 뒤집고 덮고 막 이런 동작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하고. 사이드 스핀으로 아웃스핀을 주고 인스핀을 줘요. 그럼 결국에 여기 또 무슨 글자가 들어갔어요. 사이드. 결국에는 이 스윙을 하게 되면 팽이를 옆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사이드 플레이가 매우 훌륭해지는 그러한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저는 지금 약간 생각한 것보다 우측으로 떨어졌지만 좀더 세게 칠 때는 클럽 페이스를 오히려 더 닫아서 원심력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보상 동작도 해야 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칠 때는 이쪽에서 어차피 아웃스핀을 먹일 거니까 밖으로 쳐서 올라가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스윙을 자유자재로 칠수 있는 게 우리 옥스윙어들이 할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프로치 그 중에서도 옥 프로치 아웃스핀 안으로 빼서 그대로 페이스 뒤집지 말고 덮지도 말고 그대로 그냥 소프트하게 밀어내는 이걸 갖다가 밀어내는 밀어내는 밀어내는 밀어내는 밀어내는, 밀어내는, 밀어내는. 접어서 밀어내는 접어서 밀어내는 느낌의 아웃스핀 옥 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 무기가 아웃스피, 옥프로치가 되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인스피으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깎아치는, 깎아치는 볼을 세우는 그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인스피, 옥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오늘 내용 너무 좋았잖아요. 밑에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띵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 주셔야 제가 게릴라, 팍!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각종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어,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